압도적이네요. 압도적. 야, 거의 이제 피니시라인을 통과할 정도야. 압도적입니다. 자, 시간이 지금 19초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자, 앞으로 쭉 가고 있죠. 자, 같은 맵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, 그래도 그 맵을 잘 헤쳐 나가야 됩니다. 와, 잘하고 있습니다. 참가자 1번 참가자 이미 피니시라인 통과했고요. 어, 좀기출가 준비됩니다. 이모 뭐 어떻게 되, 되느냐에 따라서 4 명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하기 때문에 어쨌든 4 명이 올라가야만이. 어, 최종적으로, 최종적으로, 어,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